어! 왔다! 경식이 할아버지! 아이고 와버렸나! 아이고! 아 진짜... 최고령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 아이디가 그랜드파더 사사 경식이 할아버지 모셨습니다 뚜뚜님이랑 우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예 경식 할아버지는 버츄얼 유튜버신데 몇 살이라고 소개해야 되나요? 할비가 4살인생 잔나비 어리로 80대 이 <웃음> 잔나비 잠깐만.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 퍼블 게임 풀어라 뚜뚜형까지 이렇게 와서 오늘 근데 연비는 오늘 지금 부모님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모님이 이제 집에 왔는데 집이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많이 혼날 예정이거든요 A씨도 약간 문화생활 하러 갔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 여섯 명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요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경식 할아버지? 우리은 우리 개빈님 영상을 많이 봐고 요거는 아... 나 안다 그래도 와우! 아 좋아요 일단은 간단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은 초능력을 하나만 딱 뽑고요 그 다음에 블록 이렇게 여기서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번호에 해당하는 블록만큼 멀리 갈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자기 색깔 맞는 침대 하나 가져가서 설치하면 됩니다 어, 할아버지는 무슨 세대죠 그러면? 은 우리는 MG세대, 나도 MG세대다 얘들아? 에이~~ 뭐 A야? 에이. 자르죠 M이랑 Z랑 아 그럴까요? <웃음> 아니 그러면 은 경식이 할아버지는 무슨 세대예요 육이오 뭐 세대. 뭐, <웃음> 태어났을 때가 일제 <일주일> 시대였어요. <웃음> 그럴 때 그럼 인나 뭐 한몇년 살아보니까 그 해방이 됐고 또몇년 사이가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는 올라가고 그걸 다보니까 이면 경주 살아갔고 부산까지 피나는 수벌수 연내가근데 <웃음> 채팅창에 우리는 MZ 세대 할아버지는 DMZ 세대. 이따가는 우리가 노인 공격해야되니까 지금 순간만은 노인 공격할게요 아 이제 지금은 5대를 해주고 예예예 예, 예, 공격하겠습니다 아, 먼저 어, 이제 뽑으시면 돼요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해서 하나만 선택해갖고 네 그러면 이걸로 합시다 예 그렇지 아유 인자 되네어그 다음에 누가 뽑을래요? 6.25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걸로 하죠 아. 그러면은 m g 세대인 제가 뽑을게요 킹밥네 음한번 다시 뽑는 거 어때요? 아우 싫습니다 <웃음> 바꿀 분안 바꿀 사람 안 바꿀 분 오케이, 오케이 바꿔 바꿀 분 바꿀 분 이거 진짜 좋은 거임 능력 이해는 되는데 예. 아유 초반엔 좋은 거 같은데 후방 가면 똥망할 거 같은데 어허 전략적이야 벌써 아 <웃음> 저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아뭔 소리야? 아, 아하. 시작부터 아하. 자, 좋습니다. 오늘 저 능력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아, 거참 거. 거.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퍼블 대상을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대승사자. 어? 전 아, 누군지 저승사재? 압니다. 아, 저승사자가 누군지 안다고? <웃음> 대상이신 분에게 저에게 기시 왔네요. 잘해 보자고. <웃음> 비쏘리지? 내가? 비쏘라 제대로 말 안하면 나 바로 써버려 어이, 나 뭐야? 표지판 나왔어 뭐 죽여보든가 나 여기 다넣어야지 아이템? 여기다 아이템 싹다넣어야지 저승사자야 아니야 <웃음> 철크 상대 아이템 싹을 다넣어야지 어? 60초 밴이야 아뭐 어, 지금 죽여? 죽여봐 죽여봐 죽여죽여 죽여, 못죽이죠? 죽여. 못잡죠? 못죽이죠? 쓰러 간다 쏘로 간다 나 딱말 했다 나 딱말 했다 음, 음, 음, 간다 딱말 했다 어, 간다 어... 응 안돼 안돼 해빈 멈춰 블러핑 멈춰 멈춰. 아이디가 이게 아닌가? 잘못 썼나? 능력이 그게 아니겠지 <웃음> 아이디가 이게 아닌 듯 이약 물고 무시하는 듯주잡해 보임 <웃음> 그래서 저승사자가 누군데요 뚜뚜님 가만히 기다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 가만... 나중에 협상 결렬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달라? 이거 그런 막 빈말 보내고 협상하고 이럴 사람이 난 2D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에? 저야? <웃음> 갑자기 저 얼빠진 모드 뭐야 접니다 <웃음> 뭐 저승사자? 예 접니다 또? 또뭐라고어 뭐야? 저 아닌데요 아이씨 내가... 아, 쟤한테 알아내려고 한 내가 잘못이지. <웃음> <웃음> 자, 제 버그 알려 줄게. 하필이. 아, 네네.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에. 능력이 계속 충첩돼. 그거 원래 그래요. 예? 그 저번에 차에서 그 캐빈이 그한 번만 되는 줄 알고 잘못 써 가지고 아, 그래 나 캐빈 유튜버 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한 번만 되는 게 아니었어? <웃음> 아, 아니, 그럼요. 아, 그러면은 진짜 완전 팍대팍대팍대팍대팍대 확대 난 죽었다 아니. 바로 간다 어? 너 죽었어 나 바로 간다 나는, 난기도안봐나 지금 바로 간다 바로 나 일단 라이트, 솔 라이트 솔 써버려 라이트 솔안 죽어 언더바 나 지금 보호에 속도 증가에 힘 버프에 지금 다 있어. 진짜야? 언제 <웃음> 겠는데어 할아버지 건널개 있으세요? 아유 그럼 민지야. 어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웃음> 능력은 아니시죠? 뭔데요? <웃음> 어 할아버지 <웃음> 저 능력은 <웃음> 진짜로? 박수 씨가 말아먹었던 그 능력? 아니 진짜로? 할아버지 잘 부탁드릴게요. <웃음> 할아버지 <웃음> 지금 빗소리 지금 공격하셔야 돼요. 왜요? 비수리 공격 기대해야 된다. 비소리 이거 지금 견제 좀 들어가야 돼요. 능력이 너무 강력해서 견제 안 들어가면 이거 조용, 이거 못합니다. 조용. 케빈 조용. <웃음> 근데 케빈님 아, 아. 능력 뭐? 어? 쟤 죽었는데? <웃음> 견제 안 했어요. 아이고 씨, 아이고 어케? 할아버지라 이거. 자유의 몸이 되셨어요. 아, 할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씨. 할바. <웃음> 아이고 올어서야 되는데 밑으로 사본 이거. <웃음> 어? 뭐야? 아 능력이 아니라 그냥 죽으신거네? 에이 그냥 죽은거지 아하 <웃음> 그랬던거야? 무 오빨발로 죽은거다 <웃음> 그랬던거였어? 아 날파리가 아니었구나 팀을 하자고 팀을 팀을 하자고? 팀을 하자고 우리가 팀하면은 뭐? 어? 못 이길게 뭐 있어 체크게이 계단 올라가는 중 체크게이빙 올라가는 중 올라가는 중 다리 있는 중 뒤통수에 못튀어나옴 뭐 여드름 같은 파랑색임 <웃음> 바랑도 기억으로. 혼잡자, 비소라 그럼. 2D로 가야겠다. 하프디자도 샌거 가지고 있는 게. 요렇게 딱 우리의 우정. 이게 우리의 마음이 연결된 거야. 판다로 이렇게 딱길 막해 줄게. 이게 원, 진짜 수직군. 도움 되는 거 맞아, 이게? 그럼 그럼 판다로 길막어 얼마나 좋아. 아, <웃음> 진짜 떨어질 뻔했어. <웃음> 아, 왜 여기로 와요? 투디야, 아 진짜 나 제일 약한데 너 능력 딱 말해 뭔지 나 죽어도 인벤 세이브되는 거 쓰레기네? <웃음> 그래 살려줘 먼저 들어가라 <웃음> 그런 게 어딨어 능력 좀 좋다고 하고 나쁘면 은 나쁘다 뭐라고 이거 완전 이거 뭐, 무슨 뭐 어? 당신들 뭐 작폐 세력이야? <웃음> 어, 그렇지 어비소리 맞고 있고 잠깐만, 가자, 가자, 와. 오지 마. 오지 마. 아니, 다리 부숨. 부수는... 에이. 에헤이. 새로 다시 와. 에헤이 참. 너는 날 몰라, 두디야. 맞아, 나 당신 몰라. 넌 아주 날 잘못 파악하고 있어. 헤이. 이야, <웃음> 야, 큰 라닥도 와. 잠깐. 나 아니... 포회하게 해줄 거야. 나한테 엔더드래곤 있거든. 잠깐만. 엔더드래곤? 당신 나 공격했다 이거지? 당신 나한테 그랬으면 안 됐어. <웃음> 왜? 나한테 엔더드래곤 있거든. <웃음> 내손 이거 보이지? 아이 미친... 그 보이지 이거? 아 미친. 보이지가. 잠깐만. 저. 거한테 내가? 저. 당신 포회하게 할 거야. 진정해. 진짜... 하영 <웃음> <아니야, 웃음> 당신 날 뺏지 않았어. 잠깐 미친 돈 건드렸다. 모든가 <웃음> 말든가. 아니요. <웃음> 안녕 반가워. 어, 좋아! <웃음> 안 돼! 빨 <웃음> 빨리, 빨리, 빨리. 왜? 어째서? 소환사, 잘한다! <웃음> 이야! 아, 뭐 cool. 아, <웃음> 아, 좋았다. 어, 아, 오랜만에 잘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 드디야드디야안드디야드디야 아, 잠깐만 드디야너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겠다고 드디야 근데가 어떻게 탈락시킬까 드디야 드디어 너 어디 있어? 너 어디? 어어 저기 다시 올라가네. 나 위더 생선어 있어. 위더 <웃음> 위더야 <위도>? 아, <웃음> <위도>? 아, <웃음> 야. 위더? 나 죽어도 당신 끝나. 아아 잠깐 아, 잠깐만. 아 위더가 여기 그냥 막을 거야. 여기는 우리 집에야 저거. 아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위더 설치하면 아, 위더 설치하면 진짜 침대 폭개죠. <웃음> 진짜 핵버튼이그 <웃음> 나라가 생각나네 <웃음> 북한같은 녀석 <웃음> 뭐라고? 아 미안해 북한같은 녀석?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 딸줘번 소리 하는거야 맞춰 아, <웃음>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안반갑습니다안 우선 반갑습니다 아야 반갑습니다 야왜 잤어 따, 이거 하면 되지 이 할아버지 주먹이 어. 너무 아차수브라이거아이고네 저거 아유 아버아저아사 아유 아유 아유 아 아유 아 아유 아아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하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저, 아, 저 진짜 죽여요. 저 진짜. 아, 아 뭐야 이것도? 아니 왜? 아니 나너안 맞췄는데 왜? 비둘기 비 내가 에 걸려 버렸군. 아니. 아니 무슨 야, 야 저리 저리 저리 어, 떨어져. 어, 떨어져. 아유. 아스트 <웃음> <학습 밑에> 죽어라. <웃음> 다들 준비되셨나요? 아니 무슨 준비 뭐가요? 자 다들 준비됐으면은 자 시작합니다. 한상의 나라 아니, 위더랜드로 미치... <웃음> 저 진짜 있었네 아, 진짜. 진짜 있었네 주디야 너무 저... 좋아 아 잠깐만 아! <웃음> 주디 탈라 갔나? 딴 데로 갔나? <웃음> 어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비스라 오면 안 되지! 비스라 오지마! 어, 내가 내가 막 내가 막고 있어. 비라 오지마! 있어. 빗수라, 너 내가 막고 있어. 비라너 이렇게 한다 이거야 지금? <웃음> 아니, 차라리, 아니, 죽는 나, 차라리 죽는 게 나. 차라리 죽는 게 나. 라리 죽는 게 나. 아어 안돼! 안돼! 격라 위더야 라을게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위위님제 야, 내쪽만. 야, 내쪽에만 있어. 이 이리... 새끼. 이리, 이리 와. 아, 선생님 제가 죽을게요. 선생님. 제가 나가, 나가 죽을게요. 형 선생님.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진짜 함부로 소원하면안 되거든요, 저거. 아, 요즘 야! 야! 타 아침에 못 떴다. 해 봐. 어딨어? 아저 있구나. 아 포탑 뛰라고 있구나 저기서. 누가 보면은 만난 거라서 순간눠온줄 알아. 소라 뭐해? <웃음> 아나 뚜두님네 가는데 뭐? 아아아 아, 지금... <웃음> 아, 아, 아, 아, 아, 그래? 아니 그, 그, 팀... 아 그랬 그랬던 거였어? 아니 팀이어서 지금 만편. 아 <웃음> 너는 <웃음> 뒤졌다. 잠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내가 뭐... 오해, 오해 했지 내가 오해. 오해했어 너는 s 어이... 되겠다 w o o d 아 오해를 했네 내가 저기요 오해를 할게 있고 안할게 a d <웃음> Where is the head? Where is the head? I'm tired of the head. I'm tired of the 아, e 내가 내가 아. 있... 그새 I'm t i 도와줘요 뚜뚜형 안돼! 둘이안돼 <웃음> 야! 안돼에이래다아야한순간의 위험한 선택 아의도치 않은 배신 <웃음> 아니 그니까 그걸 왜 배신해 아니 내가 배신 하려고 해서 아니 돼. 믿고 딱 가니까 갑자기 뭐해 비틀으하면서 말 말을... 아, 아, 아, 아, 조금만 조금만 이게 아니, 조금만. 아, 조금만. 근데 저포탑들 어떡하냐? 아이아저못 가. <웃음> 저못 예, 가. 하 짜주고 와. 아이이 이거, 이거 어? 에 있는 어? 블록 하나만 부셔 볼까 이거? 아, 어, 이 어떻게 하죠? 안했어나왔 어, 어, 지가 아니었어, 나왔어. 알어 아, 야야 야. 오. 다 아, 네아 드래곤어드곤곤이야곤 두레곤! 두레곤! 두다곤 두레곤! 두레곤! 두레곤! 두레곤! 두레곤! 두레곤! 두레곤! 두레곤! 두레곤! <웃음> 아 할배 그 절절으으러 가자 절두번 받으셔야죠 할아버지 두번 받아야지 예절두번 네, 받으셔야죠 절두 번은 죽는거잖아 두번이 d <웃음> 절두번고 <웃음> <고얀넘을> v <받는다>. e 아. 을만 <웃음> n 자절두번 할게. 와 l v e 아 u 마이걸 e d 이 w e l v e h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hundred, t w e l 엄마 이래보면 한 살아남았나? 어이, 야 봐. 미쳤다! 와 이거 할배가 아마 나이를 무시도 피지컬은 그대로. <웃음> 야 진짜 할배 피지컬 아이고. 뭐야? 우와! 언니가 들어왔나? 아이고 야 이야. 근데 이거 누구라도 한명 죽으면 진짜 멀어. 와! <웃음> 야 진짜 할아버지 피지컬 뭐야? 오늘도 <웃음> 피지컬이 좋은. 아니 할아버지 피지컬 뭐야? 아니 이게 말돼? 어 찾나? 어야야 이거 어디 갔나? 어 많아. 이거가, 이거가. 침대, 아, 에이, 침대 많아. 에어라이스도 내고. 아, 아, 침대 많아. 아이거야야야야야 야. 아이고. 아 맞다 침대. 아이거 침대가 몇 개고 야는. 못 찾죠. 어, 내가 침대장을 몇 개나 해 놨는데. 야 진짜 침대 어디 있어 그래서. 어 이거 이거. 아 이거야? 아 이거. 어 어. 야 너무 많다 침대. 페이크 <웃음> 그 침대 미쳤네. 오오오오 어, 어, 어, 어, 할아버지 피치프 어, 아 근데 캐슬해? 검이야 어 뭐야 아니, 평타 왜 캐슬? 그리고 검마벤타가 어, 세일까 아니 피 3,40 다는데요? 한대 맞을 때마다 하하하하 <웃음> 아이고 상같습니다 우와 진짜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가둬놓고? 할아버지 가둬놓고? 와아아아 평타가 왜 이렇게 세 어디있노 침대가 있어 <웃음> 못 찾아요 하하 <웃음> 하하 못 찾으세요 못 찾아요 <웃음> 우와 근데 너무 세 어내몸 어, 준다 이게 아 쓴다, 이거 아 이거 아니 와아 어, 할아버지 진짜 아니 피지컬 뭐야 놀라운데 아이고, 오 와. 진짜 아이 뭐야 무슨 아니, 능력일까 이, 너무 궁금한데 격투기 선수고 고정 데미지 아있어요아 격투기 선수라고 UFC였어 와알버비가안 되겠다 다 어어어어어제 어. 사운드 참 이거 처음 이거 사운드요어 <웃음> <하네요? 웃음> 어, 근데 피 많이 달았어. 와 <웃음> 아, 안돼. 그거 아니, 아니 진짜 아, 미쳤어. 이따, 야, 야 이거 나오는 게 없네 내가. 아이고 이야 이거 최다가 내가 떨궈지겠다.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웃음> 아 상대가 아, 거기에다가 아이고. 이거 아 이거 아 불사조의 기운 불사조의 기운 꿀 사조는 뭔 불사조 와 투투형 무한 고통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맞아? 어, 우리 뚜뚜 아이고 미안하지 <웃음> 이건 전매 자나 얘기 좀해나 얘기 좀해안 때릴게 안때릴게나 얘기 좀 해요 아이고. 얘기 좀 해요 아 이거지 내가 부술게 내가 진짜 부술게 해줘 영예로운 죽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부수겠습니다 내 침대. 아이, 아 알았다 그러면은 네가 부수 봐라 한 그래. 제가 부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야 강제 노인 공격 당했다 뚜뚜. 할아버지다. 모르것다는 아. 것은 그만큼 오래 살아남았다는 건. <웃음> 살아남았다. 아이 능력이 그래서 격투가가 맞음 격투가? 기억 토가가 맞아 와, 아, 저승사자는 그니까. 누구 없었어 그럼 진짜로? 후디였습니다아 뭐야? 아니, 맞았네 좋아. 아, 무튼 오늘 침대 전쟁 해 봤고요. 우승자는 경식이 할아버지. 와! 와! 키좀필수 있겠네. <웃음> 와이프한테 아 아이고, 이거 죽었네. 아이고.